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좋아요,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공식경기 한판만 띄어볼까 승리 띄어갖고 월클 2부까지 한번 올려볼까? 아 너무 재밌고 음. 난 진짜 월클 3부가 아니야 진짜 내가 있을 티어는 챔피언스는 챌린지야 진짜 아 근데 챔피언스 아까 전에 그분이 시챔이었나 모르겠네. 아 네네 안녕히 가세요 와 핫시즌 미쳤다 아우 재밌어 <웃음> 너무 재밌고 아 이사람 노린거야 뭐야? 와 흰색깔? 근데 우리팀은 전부 다 흰색깔이고 님 아... 와팀 아니 내가 흰색깔 인데 흰색깔 하는 경우는 또 뭐냐? 님 노리신거임? 유니폼...색 같은데 노린거면은 진짜 악성이다 너와 아무 얘기안한거보니까 노린거 같은데 아 노렸다 이 새끼. 아. 진짜 악성이다 너와 이런놈 참격갑니다 진짜 고급한데요? 선수 아니야 안봐인리깔이라와 진짜 악성인 시기자 아. 비달 바로 띄워줍니다 와, 님, 약간 약간 네. 아, 님 진짜 악성이다. 습니다아요 아, 키 이마에 맞추질 못했고 타이밍도. 진지하게 빠짐 간다, 진짜. 이런 놈들 참격 바로감. 아, 태클 오고 장난아니네, 진짜. 코그바이볼 터치. 루드 릿그바 아 연결되나요? 아 은바페 크로스 왜 저러지? 너무 센데. 비달의 볼터치. 호세 루이스 가야. 알레시 비달. 와 비달. 은바페 피쳤고. 포그바의 볼터치. 상대 패스 길목 잘 읽어냅니다. 아자짜 어... 로이스 상대 풀이 공백입니다. 아, 패스 좋네요. 아, 야, 패스 좀, 패스 좀 이어지자. 손흥민 아까 비... 와... 보이냐? 이 누가... 수한우건지 누가 모르겠네 진짜? 와 진짜 더럽게 한 썽이다 에 진짜 나쁜 식기다 진실 와 진짜 이렇게 비겁하게 올라가려고 와공 잡는 로이스 공 잡는 비이 포세 루이스 가야 페리시치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자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조스가 오히려 인터셉트 상황이 됐습니다. 위험합니다. 아, 중원을 지켜냅니다. 아, 또 날리는 건데. 아, 아까. 로이스. 아, 이 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볼보이가 황급히 던져 줍니다. 전진입니다. 아밑 아. 어째 우리 공. 못 맞고 불절됩니다. 로인 아니 어떤 게 우리 팀인지 모르겠어. 와. 볼터치. 아니 왜 성재 팀을 주지? 우리한테 줘야지.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공격하기 좋은 지역의 스로인. 에딘 제코. 자까와 네, 진짜 악질아. 아. 자, 오른쪽 측면심으로 정확하게 날아군요 게임 그렇게 비겁하게 하지마라 일단 아, 아 일단 얘는 리게요 자, 이리플레저 네, 헤더를 한 선수도 시 자,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겠습니다. 감독들의 눈빛 달라진 거 같고요. 이거 그거 될런가 유니폼을 갈아입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유니폼도 새로 갈아입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후반전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잡아놓고 슛! 들어갔어! 득점입니다 아... 실점이네요. 그거 될런가? 지금 설정하면은 잠시만 환경설정이 그거 있잖아 반중들을 놀라게 하는 국점골 기록합니다 1대2로 맞선 상황에서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확인 눌려주고 오케이 한번 해볼까? 안 바뀌려나? 없기는 아, 인게임에서 안막기는구나 이번 패네 아, 이악질 진짜 내기겨 같나. 검은색깔로 올까? 흰색깔로. 아, 개역겹네. 나이스 아,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검은 바지라 크로스 올립니다 펀칭 올키퍼 좋은 판단입니다 아, 펀칭으로 위기를 잘 벗어나네요 이렇게 코너킥 계속 얻어내면 결정적인 찬스가 올 텐데요 아 이런 시속게임 분위기에서는 실책을 하면 안됩니다 흐름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굿블릿 아 까비 아니 왜 이게 반칙인데 심판아 와 진짜 심판 와도망하면 반칙이래 잘 넘겼어요 로윙패스 아, 이라야. 아, 진짜 근데 얘는 개역겹다 진짜. 이런 놈이 어떻게 월까아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월크 올라. 아 그럴만하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월크로 올라오는 거 굉장히. 아 게임이 딱으로 하니까 월크로 라오지 상대 크로스 가잘되 있는 근데 나는 어. 이런 식으로 한놈 바로 챙겨갔습니다. 로이스 아, 왜 선수가 없냐? 비대. 아, 간다. 경기 대송님 안녕하세요. 올리비에 찌루. 에마니엘 쁘띠. 근데 어떻게 월클까지 올라왔냐? <웃음> 진짜 역겹네. 빨랐어요. 아 뭐야? 아 멋진 돌파입니다. 페리시치스 간다 소니 아씨 왜이렇게 안 밀려 미쳤네 진짜 아 이런 놈들 진짜 실조차갖고 새환경 네, 띄우고 진짜 게임하게 만들 마르코로이스 진심으로 아 진짜 세강령 끼워서 게임하기 만나서. 와. 절 봤네. 들습다키퍼의아 제발 패스 좀 진짜 이들, 이들. 될수 있겠어요. 우리 팀도 아, 문제야. 진짜 패스 좀 이어줘 주라. 것이나 다름 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자 강결하게 가야죠. 와 진짜 심판 돈 받았냐 너? 와 심판 시키지 돈 받았나? 와개 미쳤네 진짜 이 정도면 돈 받은 거 아니냐? 고맙합니다 캐리어죠. 슛! 경기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찬스를 굳히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골 찬스였는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슈팅. 지금 정말 오케이. 와, 진짜 이런 놈들 창격 때렸었는데 이기는 걸로 와. 와. 진짜 악질중에 악질입니다 진심으로 일부러 유니폼 똑같이 해서 헷갈리게 하고 자신은 자동 유니폼 맞추고 그렇게 게임 비매너식으로 이기네요 제발 제재좀요 아아 진짜 제재 좀요. 아 진짜 이런 애들 완전 진짜 신고로 진짜 넣어줘야돼 진축으로갖고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좀 물어보자 아... 이..이런놈들 때문에 내가 아..한분 친출을 없애야된다는게 좀 너무 아쉽긴한데 죄송해요 저런놈들 진짜..와..이.. 이건 진짜 박제시켜야된다 이 닉네임 와.. 존닉님 추천님 안녕하세요 와 진짜 저런 놈들은 무조건 박제시켜야돼 진실 와 악질식기들 진짜 와 못올라가게 하려고 진짜 저렇게까지 하는 놈들은 도대체 뭘까 저기서 아 죄송합니다 라고만 했어도 아 그러실수있죠 이러면서 내가 그럴수 있는데 저놈은 일단은 절대로 봐도 어.. 진짜